안녕. 일정 해주시는 거예요? 아, <웃음> <응>. <웃음> 대박. 시온 캠을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들고 계시는지 관람대를 어, 어, 모르실 거예요. 빨리 <웃음> 설명해주세요, 빨리. 조현 선배님께서 이렇게 <웃음> 들고 계십니다. 진짜 지금. 그러면 잠깐 이렇게 돌려서 일단 <웃음> 드러나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싫어요. <웃음> 아, 지금 맞아요. 또 이렇게 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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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는 너희 두명 그거 유이안무 있잖아 아, 둘이 하는 거요. 맞아 그거. 아 진짜 그거 너무 멋있어. <웃음> 재밌겠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워스 안녕하세요. 왔습스입니다 워너스가 왔습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부터. 탁오 좋아. 안녕하세요. 원어스 방의 시원입니다. 아, <웃음> 아, 시원씨. 아, 두 번째로 더 잘생긴 원어스 환웅입니다. 우와, 아, 반갑습니다. 방독방에 가장 빈도수 많은 아, 아 멤버니까. 그럼 멤버는, 너가 생각해도 너 맞지? 접니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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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 씨 못한 얘기 없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선배님께 사과 드리려고 해서거든요. 제가 저번에 네. 나왔을 때소연 네. 선배님한테 이제 애교 네.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네. 너무 이제 데뷔한지도 얼마도 <웃음> 긴장한 나머지 제가 네. 소연 선배님 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그때 제가 수연 선배님이라고 <웃음> 했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네. <웃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 정말 감사합니다. 둘 셋. 숨은 사랑해. 사랑해! 안녕! <웃음> 안녕. 감사합니다! <웃음> 아유, 야, 채원 그게 못가지 아유, 채원이야! <웃음> <아니야>. 안수, <웃음> 연, 수, 연! 네, 아유. 그때 그렇게말씀드려가지 그런 애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고생했습니다고생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돌아왔습니다.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이라누라이라고라르라고라셨라빠라빠라소라누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녕라라라 <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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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이 형의 시크림 생일 파티 시온 로그 시작합니다 그게 뭐야? 이거 어, 한옥 로그잖아요 까뜨 이거 한옥 로그잖아요 까뜨 아 오늘 한옥 로그 촬영 나오셨구나 시온이 고마워 고마워 정규 편성된 거야죠한 <웃음> 로그